먼저 이커크랜드에서 나온 화장지입니다. 커크랜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코스트코 자체 브랜드예요. 이마트의 노브랜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근데 이제 커크랜드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아이는 유한킴벌리하고 협작을 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표는 커크랜드지만 사실은 유한킴벌리에서 만든 화장지입니다. 30개에 19,900원인데 정말 저렴한 편입니다 여러분. 거기 다 무형광에 두께도 꽤 두꺼운 편이라 꽤 고급 휴지 느낌인데도 저렴하게 살수 있어서 무거우시겠지만 코스트코 가셔서 구매하시면 이득을 보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유한킴벌리에서 만든 거고요. 키친타올은 계속 이 제품 쓰고 있는데 키친타올이 거기서 거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도톰하고 무형광 제품에다가 코스트코가 저렴한 편이라서 잘 쓰고 있습니다. 160매씩 12롤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행주 타올입니다. 행주 타올. 일회용 행주가 좀 위생적이고 편해서 좀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서 떨어지면 항상 코스트코 가서 사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제가 마트, 일반 마트랑 가격 비교해 봤는데 코스트코가 더 저렴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정확한 가격은 여기 밑에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아이 크리넥스입니다. 코스트코에는 유한킴벌리에서 나온 티슈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유한킴벌리에서 나온 각, 각 티슈입니다. 요거 한 통에 250매씩 들어있는 게 8개고요. 이것도 가격 대비 제품도 좋고 저렴하게 살수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티슈류가 전체적으로 코스트코가 더 가성비 좋고 그렇습니다. 집에 좀 창고가 넉넉하게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사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항상 사는 제품인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크리넥스네 소프트 엠보싱 물티슈입니다 이건 하나에 60개씩 들어있는 게 8개 총 들어있고요 어, 저희는 아이도 있, 있지만 또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물티슈를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만원에 이렇게 8개 어, 살수 있고 다른 종류 물티슈도 많이 써봤는데 크리넥스께 저는 항상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도톰하고 어, 잘 찢어지지도 않고 뭐 이렇게 손에 닿았을 때 거칠어진다거나 이런 느낌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티슈류는 어,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주방에서 쓰는 거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제 고무장갑도 항상 이제 마미손 걸로 구매를 하는데 사실 코스트코께 더 특별하지는 않겠죠. 더 특별한 느낌은 없고 그냥 똑같은데 이게 6개가 들어있고 8,990원이었나? 9,000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한 켤레당 1,500원 정도에 파는 꼴인데 보통 마트에서도 더 저렴한 고무장갑 팔긴 팔지만 어, 마미손께 더 저는 짱짱한 것 같아서 그냥 마미손으로 쭉 사용을 하고 코스트코에서 이 정도 가격대로 구매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 고무장갑이 언제 찢어지고 해질지 몰라서 그때그때 구입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여섯 개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사다, 사다가 넣어 놓으면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써 두고 한두 개 남았을 때또 가서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리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향균 비누라고 해서 이렇게 이거, 이거 아시는 거죠. 여러분 코스트코에서 팔고 있거든요. 이거를 원래 사다가 썼었는데 이 향균 비누가 몸에 안좋다는 논란이 계속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제품을 1년 넘게 제가 집에서 비누로 사용을 했는데 좀 손이 많이 거칠어지고 좀 안좋은 느낌이 나서 이 제품을 중단을 하고 이렇게 각비누로 한번 바꿔봤어요 이제 사용해본 비누는 이거 두종류 인데요 이거는 하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이번에 노란색은 처음 봤는데 노란색 처음 봐서 이번에 구매를 해 봤는데요. 사실 비누가 거기서 거기긴 하지만 이 제품은 좀 향기가 좀더 강하고 이 제품은 좀 순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씻길 때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요. 주방이나 그냥 손 씻는 용으로는 이 제품을 좀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박스를 버렸는데 이거는 수세미입니다. 이것도 저렴하게 팔고 있어요. 개수도 많이 들어있고, 뭐, 수세미는 자주 갈아줘야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뭐,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자주 사놓는 제품입니다. 또 뭐,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었대나, 그래서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고, 뭐, 색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용품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거는 샤워 파워라는 건데, 이거는 코스트코에서만 팔았던 제품인데요. 지금은 안 파는지 오늘은 상품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건지 아니면은 잠깐 일시 중단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만족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화장실 여기저기 뿌렸을 때 정말 잘 닦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뿌려놓고 조금 기다렸다가 살살 문지른 다음에 이렇게 벗겨내면 진짜 그냥 싹 깨끗해, 반짝반짝 깨끗하게 닦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세제라고 그래도 세제 니까 독성이 아예 없지는 않겠죠 화장실용 세제 뭐 적당한 거 찾고 계시는 분들 코스트코 가실 일 있으면 이거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샤워 파워 청소용품은 스카치 브라이트 제품을 저렴하게 코스트코에서 많이 팔고 있는 편이에요 물걸레 청소포 정전기 청소포, 짝대기, 이 스카치 브레이트 짝대기도 코스트코에서 팔고 있고요. 일반 걸레보다 이런 향균 일회용 걸레로 쳤을 때 강아지 오줌 냄새도 더잘 빠지는 것 같아서 정말 잘 쓰고 있어서 그때그때 사고요. 아이가 있으시거나 저처럼 강아지 키우시면서 그때그때 오염물질 많이 생기시면 이거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전기를 발생시킨다는 걸레예요. 먼지 같은데 이렇게 싹 하면 먼지가 정전기 때문에 여기에 다다닥 붙거든요. 이거를 어디에 쓰기 좋냐면 거울 위에 먼지 쌓였을 때딱 닦입니다. 사실 거울 같은 거는 물기 있는 걸레로 닦으면 그 물자국이 남잖아요. 이런 걸로 닦으면 좀 좋더라고요. 이것도 다 떨어지면 그때그때 그때 사서 청소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옷에 붙은 먼지 떼는 스티커예요. 이게 아마 다섯 개만 오천 원이 정도 가격에 팔고 있을 거예요. 하나에 삼천 원 정도로 팔고 있는데 이마트에서는 이거 하나에 칠천 원 정도로 팝니다, 여러분. 세개 세트로 해서 만 오천 원 이렇게 팔 때도 봤고요. 훨씬 코스트코가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의류에 붙은 먼지 이런 거 자주 떼시면 쓰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은근히 잘 쓰게 되는 제품인데요. 저는 좀 손이 예민한 편이라 특히 건조한 겨울에는 라텍스 장갑이나 좀질안 좋은 고무장갑 같은 거 끼면 많이 거칠어지는 편인데 이 제품은 그런 것도 없고 손에 착 감깁니다. 설거지할 때이 제품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밖에 나갈 때 한두 개씩 가지고 다니면서 깨끗한 걸 만져야 되는 순간이라던가 뭐 아이 돌볼 때 급하게 장갑이 필요하다던가 이런 순간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좀 유용하게 잘 쓰는 장갑입니다. 다 떨어지면 그때그때 그때 구입을 해서 챙겨두는 편이고요. 개수가 그리고 꽤 많아요. 그래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약 종류 말씀을 드려볼게요. 치약은 오늘은 센소다인 요거 구매를 해왔는데 이과의자 선생님의 추천으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센소다인 100g 5개가 19,900원 90원이고 마트에서는 요거 두 개를 11,900원에 파네요. 이것도 코스트코가 훨씬 저렴하게 파는 것 같습니다. 요 페리오치약은 원래 코스트코에서 만원 정도에 살수 있었어요. 여덟 개에 만원 정도. 그리고 아이 치약으로는 요 제품 계속 쓰고 있는데 레드실 키즈 이거 좀 매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이가 이 제품 사용했을 때못이못 못 닦겠다고 너무 매워서 이게 좀 몸에 안 좋은 파라벤이나 뭐검 같은 성분들이 안 들어 있고 소르비톨이라고 소르비톨 계열에 좀 그나마 유해하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해 가지고 이 제품을 좀 아이한테 적응을 시켜서 쭉 써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좀 매워서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꽤잘 닦는 것 같습니다. 이거 레드실에서 나온 거 키즈 말고 어른들 것도 있어요. 프로폴리스인가? 레드실 프로폴리스 그건 것 같아요. 그 제품 써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써봤었는데 뭐 좋다니까 좋겠지만 그냥 치약은 저렴한 거 써도 상관없다 생각해서 보통 페리오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하고 위생용품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큐팁스 이거는 면봉인데 이게 두개 팔거든요. 두 개를 묶어서 팔기 때문에 두 개를 살 수밖에 없고 6개월 전에 산 건데 아직도 반도 못 썼어요. 사실 이 안에 먼지가 들어가면 면봉 같은 경우는 좀 비위생적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사지 말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하고 있긴 하지만 면봉이 대부분 여러분 메이드 인 차이나인 거 아시죠? 그리고 브랜드 없는 일반 면봉들은 이 앞에 솜이 되게 어, 형광물질도 가득하고 안 좋다 그래요. 귀를 판다거나 뭐 신체 일부를 이렇게 좀 닦는데 쓰면은 그 부분이 약간 알러지같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이랬는데 큐팁스는 확실히 그런 게좀 덜한 거를 제가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큐팁스를 계속 쓰고 있긴 한데 사실은 좀 불편해요. 이게 좀... 크기도 크고 해서 저렴하긴 저렴합니다. 저처럼좀 예민하신 분들, 면봉 좀 질에 만족 못 하셨던 분들 한번 구매하셔서 써보시면 좀 귀찮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가그린, 그것도 코스트코가 저렴하기 때문에 어, 구매 추천드립니다. 1 3 5 0 m l 두개에7 5 0 m l 하나, 이렇게 세개에 13,990원인데 가그린은 코스트코가 더 저렴합니다. 이것도 가성비 좋은 상품이라서 코스, 집에서 꾸준히 사용하신다면 가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닥터 브로노스는 올리브영에서 31,000원, 32,000원 이렇게 팔아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살짝 저렴합니다. 살짝 저렴하고 뭐꽤 순해요 바디워시 그냥 무난하게 쓰기에 좋아가지고 이 제품 좋아하시면 코스트코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 가지 천연 오일이 들어있어서 향도 좋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남편이 좋아해서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피지오겔 이거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화장품 성분에 요즘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화해 어플에서 이 제품의 유해성이 거의 없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보통 성분이 좋으면 이은 제품에 제좀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저는 많았는데 이 제품은 발림성도 되게 좋아요 저희 아이도 이피지오의바디로션쭉 발라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화장솜인데 이게 원래 제가 쓰던 거랑 좀 브랜드가 바뀐 것 같은데 코스트코 상품이 종종 이렇게 바뀌어요. 원래 들어오던 게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로드샵에서 구매한 화장솜에 제가 별로 그렇게 만족한 적이 없었어요. 이전에 쓰던 거는 되게 도톰하고 잘 발리고 부드럽고 피부에 자극도 없고 제가 되게 만족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오가닉이라고 써있고 좋아 보이는데 써보고 여기 자막에다가 후기 알려드릴게요. 는 요거 하나에 100개 들어있고 9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솜이 900개인 거죠. 900개가 들어있고요. 18,490원 주고 사왔습니다. 어쨌든 로드샵에서 구매한 화장솜에 제가 별로 그렇게 만족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코스트코 화장솜 질에 제가 정말 만족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떠나서 저는 코스트코에서 계속 화장솜을 구매할 것 같고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뷰티 유튜버들도 많이 좋아하는 제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맨날 씻고 나와서 이렇게 두개 해서 이렇게 얼굴 씻어주면은 피부에 자극도 없고 깨끗하게 잘 닦이는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고요. 500ml 두 개가 31990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저귀입니다. 커크랜드 기저귀고요. 이거는 정말 많이 저렴하게 팝니다 여러분. 180개 들어 있는데 이게 살짝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 봤을 때 하기스 보다 조금 거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저는 이제 곧 출산 예정이라 1, 2단계를 사야 되는데 1, 2단계는 코스트코에서 구 팔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이걸 사 봤는데 보통 하기스 같은 경우도 180매 정도 살려면 4, 5만원 줘야 되거든요 저렴하게 팔고 있는 브랜드 고요좀 예민하지 않으신 어머님들은 이 제품 사셔도 그냥 무난하게 잘 쓰실 것 같고요 3단계부터는 코스트코의 하기스 제품을 팝니다 그래서 그때 래서그 오늘 제가 준비한 상품들은 다 소개시켜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코스트코 영상을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꾸준히 계속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많이 요청해주는 제품이 이제 제빵, 빵 종류인 것 같은데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사서 먹으면서 이제 영상을 모아 모아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